머리가 엄청 길었는데, 탄마도좀 많이 풀리고, 여기 사이드뱅도 많이 자라서, 전체적으로 어. 정리를 하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조금 더 일찍 가도 되나 해서요? 오늘 2시 가능하세요. 아, 네, 그러면은 제가 2시 맞춰서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차홍에서 제품을 하나 샀는데 이렇게 귀여운 에코백에다가 담아주셨어요 이것도 잘쓸것 같아요 아내를 어, 보면은 차홍은 그펌 같은 시술을 하고 나면은 이렇게 샘플 제품 같은 것들을 되게 잘 챙겨줘요 옛날보다 훨씬 좀큰 패키지에다가 이것저것 담아주시는 것 같은데 보시면은 이렇게 책처럼 돼있고요 여기는 이제 샤옹 아르더에서 나오는 뭐 바디워시나 바디로션 그리고 핸드크림 이렇게 샘플 하나씩 담아주시고 이거는 포토카드 이거는 아제 이름이 적혀가지고 이건 드라이권인데 네이버에서 예약을 하고 또 시술 후에 리뷰를 간단하게 쓰면은 이렇게 드라이권 무료 드라이권을 하나씩 꼭 챙겨주세요 그래서 3개월 유효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가면 은 네, 드라이 무료로 해주시는 네,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펌하고 나면 은 앰플 샘플을 이렇게 꼭 챙겨주세요. 재활용이 가능한 패키지에다가 정성스럽게 담아주시는 앰플. 머리 감을 때잘쓸 예정입니다. 제가 차홍은 스타일링 제품들은 집에 이미 있거든요. 컬크림이랑 소프트 왁스는 잘 쓰고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제 영양을 주는 에센스 타입은 없어 가지고 오늘 요거 데려왔어요 그래서 머리를 감고 드라이 하기 전에 얘를 듬뿍 발라서 드라이 하면은 이제 그 사이에 흡수가 되면서 머릿결 보호에 조금 도움을 주는 그런 크림 타입 에센스입니다잘 쓸게요 으이짜. 이지 커피. 하나는 노트북, 하나는 내 소지품 안녕하세요 자기는 아이스 안으로 하나 올 플랫 화이트 따뜻한 걸로 하나 주세요 감사합니 응. 공동조다감다 아, 니너하